여기 안 봐도 돼. 안 보기는. 보긴... 아, 여기 킨거 맞지? 어, 킨거맞아 숫자 가고 있어. 빨간 거. 어. 크게 얘기해야 돼. 어. Where'd you get this? 이거 푸드랜드. 푸드랜드 포케가 제일 맛있어. 맞죠? 네 푸드랜드 포케가 제일 맛있어요. 오케이. 이야 천국은 여기야. <웃음> 짱이다 짱. <웃음> 할로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비치는 스펜서비치 인데요. 노콜들이 즐겨 찾는 캠핑 장소이기도 합니다. 스펜서비치는 코나 와이콜아를 지나서 비가일랜드 19번 국도가 끝나는 곳에서 바로 좌회전해서 들어가면 나오는 비치입니다. 바로 여기서 좌회전 하시면 되시고요 길을 따라서 쭉 가다보면 눈이 시리도록 파란 비치가 보이는데요. 그곳이 바로 스펜서비치파크입니다. 혹시 카웨이 하웨이 항구를 지나쳤다면 너무 많이 간거니까 되돌아 오시고요자 스펜서비치파크 주차장 찾아가는 길잘 따라오세요. 제대로 길을 들어갔다면 그 길만 쭉 따라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양갈래 길이 나오면 왼쪽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어차피 길을 잘 못들어도 돌아서 같은 길에서 만나니까 당황하지 마시고요 비치만 이용하실거라면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주차하시면 되시고요 저희는 캠핑을 할거라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야자수들이 있는 곳들을 지나치고 나면 주차장에 나오고요 참고로 이곳은 일방통행도로구요. 주차는 여유로운 분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바로 스펜서비치 캠핑장 입니다. 물빛이 장난 아니죠? 캠핑장에서 오른쪽으로 이어지는 스펜서비치의 모습이에요. 이제 드론에서 내려와서 지상에서 보이는 스펜서비치 주변을 보여 드릴게요 주차장은 캠핑장 바로 옆에 있고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편한 곳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짐을 내려서 캠핑 사이트를 이동합니다 고고씽. 이제 잔디 위에 텐트를 치면 되는데요 따로 지정석이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곳에 자리 잡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나무 아래가 명당이겠죠 스펜서비치 캠핑장에는 파빌리온이 있는데요 안에는 화장실이 있고요 테이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 사용도 가능하고요 비바람에 대피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설거지를 할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곳곳에 피크닉 테이블과 그릴이 있어서 편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캠핑장 오른쪽에는 비치가 있는데요 파도가 잔잔하고 물이 매우 맑은 예쁜 곳이랍니다. 모래사장도 있고 나무 그늘까지 있어서 남녀노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놀기 정말 좋아서 가족여행 가시는 분들에게 추천하고요. 비갈랜드에는 인기비치들이 많지만 이곳 스펜서비치는 노컬들이 가장 즐겨찾는 비치 중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수기에는 반드시 예약을 하고 오시는게 좋고요 예약 사이트 링크는 더보기에 제가 링크를 해드렸으니 참고하세요. 연중 날씨가 맑은 코나에서 갑자기 캠핑 가고 싶다 하면 거의 이곳을 찾는다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저희 가족도 여기 정말 많이 왔답니다. 여행객 입장에서는 하와이 캠핑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쉽게 여러분들이 캠핑에 도전할 수 있게 마을로가 도와드릴테니 계속 시청해주세요. 스펜서비치 캠핑장에서 가장 가까운 타운은 와이메아타운인데요. 캠핑장에서 약 15분 정도 걸립니다. 이곳은 와이메아 타운의 파커렌치 센터 몰인데요 스타벅스와 푸드랜드가 있습니다 일단 푸드랜드에 들리면 캠핑 준비가 90%는 끝난 거랍니다 파커렌치 센터의 푸드랜드는 규모가 크지 않지만 매우 알차게 토핑을 할수 있는 곳이니 참고하시고요 이곳 푸드랜드의 하이라이트는 포케예요 하와이 노컬들에게 인기 있는 포케 맛집이랍니다 여러분 제가 쇼핑한 거에 캠핑의 90%가 준비됐죠? 딱 3인분입니다 팁을 드리자면 포켓와 밥을 따로 사세요 가격도 싸고 밥 때문에 포켓이 익을 염려가 없답니다 포케가, 푸드랜드 포케가 정말 맛있어. 음, 이거야. 그리고 캠핑장에서 먹는 이 포케 맛, 짱이야 짱. <웃음> 하지만 포케는 그냥 간식이고요. 본격적인 캠핑 먹방은 역시 고기죠. 육즙 꽉 차게 구운 고기를 야채 위에 올리면 스테이크 샐러드 완성. 음. 김치랑 밥에 그냥 먹어도 맛있죠 뭐. 고기 후에는 역시 과일이 제격이죠. 오렌지색 미니 용과는 큰 것보다 달고 맛있으니까 발견하신다면 꼭 맛보세요. 상콤한 가일로 입가심을 했다면 이제 캠핑에 꽃을 맛볼 차례입니다. 짠! 이 하얀색의 정체는 아, 마시멜로예요. 오찌 아닙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캠핑의 꽃으로 통하는 스모라는 건데요. 그램 크래커 사이에 초콜릿과 마시멜로를 먹어서 구워먹는 달콤한 간식이랍니다. 보기만 해도 달콤하죠? 자, 단거 먹었으니까 이제 짠 걸로 마무리합니다. 뜨끈한 우동으로 캠핑 먹방 클리어. 캠핑은 라면이야. 음, 역시 캠핑엔 우리 한국 라면이 짱이랍니다. 최고예요. 마지막으로 스펜스비치 근처 가볼만한 파우스파트 곳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이곳은 푸우코올라 헤이아우 국립역사적지구요. 옛 하와이안들의 고대 신전으로 카메아메아 1세 때 전쟁의 신에게 제사를 지낸 곳이랍니다. 푸우코올라 헤이아우는 고래 언덕 위의 신전이란 뜻인데, 실제로 겨울부터 봄까지 하와이 바다를 찾아온 북동고래를 멀찍이서 만나볼 수 있답니다. 걸어서 가볍게 들러보기 좋은 곳이니 놓치지 마시고요 이제 아, 마을로가 정말 감추고 싶었던 시크릿 비치를 알려드릴게요. 스펜서비치 캠핑장 옆에는 비치 트레일이 있는데요. 이트레일을 따라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걸어가면 시크릿 비치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다른 어느 곳보다 한적하고요 물이 얕고 깨끗하고 또 모래가 고와서 여유롭게 한때를 보내기 좋은 정말 시크릿한 곳이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제가 왜 스펜서비치를 비갈랜드 노컬들이 가장 사랑하는 곳이라 소개했는지 공감이 가시나요? 비갈랜드를 방문하게 되신다면 푸드랜드에서 포켓을 사서 꼭 한번 방문해 보시고요. 한적하고 아름다운 비치에서 캠핑 정말 후회 없는 하와이여행이 되실 거랍니다. 마을로 영상 보시면서 힐링하시고 하늘길 열리면 제일 먼저 하와이에 찾아와 주세요. 야, 천국은 여기야. 짱이다, 짱.